자, 반갑습니다. 깍두객님들 어, 40번부터 43번 언매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라디오를 위한 진행표 그리고 나는 라디오 방송이다 해서 어, 라디오 방송 매체를 어,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표에 따라서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초대 손님으로 자율주행 연구소장 최교수고 어, 자율주행 버스 시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세무시에서 하는 이유는 시범 사업의 성과는 향후 달라질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은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가 꼭 나와 있어야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둘 어,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대화가 있네요. 맞죠? 그러면 앞에 한개 소개고, 가운데에 세 개가 나오고, 뭐 마무리 한개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보디오 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최 교수님과 함께 세무 시 자율주행 버스 시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맞죠 자 교수님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연구자 입장에서 세모시는 관련 연구시설이 있고 연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조건이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해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나오고 그 다음에 시의 입장에서도 일반 대중교통의 운행이 힘든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세 번째 이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로 어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해서 앞에 내용을 진행자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체험단을 대상으로 운영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성과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성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범사업의 성과는 해서 물어보고 있지. 자,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소는 자율주행기술, 수준 향상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다. 그래서 이 성과겠죠. 이 덕분에 운전자의 개입 횟수를 줄여 본연의 기능을 시, 실현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운전자 개입 횟수를 줄이는 게 구체적인 어, 성과라고 볼수 있겠죠. 자,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10점 만점에 9점, 2점이 더군요. 시문 사업이 시민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기대가 점점 커지네요 해서 어, 평을 날, 남기고 있는데 교수님 보이는 라디오의 어, 실시간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참여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직접 남겨주셨네요 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니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어,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청자들과 공감 그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 안전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군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에 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직접 운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줬습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다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사, 사, 시범사업의 운영 방안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달라질 어 시범사업의 운영 방안이라고 은 제시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앞으로는 어 지역주민 중 사전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도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원까지 기존 노선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시청정류장 등을 추가하여 노선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해서 어 노선이 추가되고 그리고 주민 참여도 확대됨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군요. 최 교수님 도움으로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남기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정치자 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의 일부 A가 어디 있지? 정치자 게시판입니다. 정치자 게시판 일부다. 청. 어, 40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맞죠? 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에서는 점, 진행자는 전문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군 해서, 어, 요약하고 있었죠. 맞죠? 갖춰져 있고 수요가 있어서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서 여기에 대응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말은 맞다. 자, 2에서, 어, 1에서, 전문가는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입장. 방송 화제와 관련된 두 입장. 화제와 관련된 두 입장. 1이 시에서 하는 이유. 어, 첫 번째 연구 시설 이 있어서 연구자 입장,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와못 찾을 뻔했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줄을 많이 끄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가로를 치는 편인데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컴퓨터니까 어, 줄을 쳐서 못 찾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줄을 치는 것보다는 가로를 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A를 찾는 것도 한참 걸리잖아 맞죠? 자, 이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이에서 자 여기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들수 있죠. 자, 이에서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고 있다. 자 구체적인 수치는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죠 진행자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에서 진행자는 총치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총치자들의 예상 반응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아마 다들 반가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 운영방안을 소개해 주세요. 이 부분이 3에서 진행자는 정치자들의 예상방안을 언급하며 관련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41번. 정치자 게시판의 일부에다 정치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치자 1.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자율주행 버스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오늘 방송에 안 나왔네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해서 어, 제시된 정보에 근거가 적절한지 근거가 적절한지 보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더 묻고 있습니다. 맞죠? 정치자이는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의 의문. 시간표를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신뢰성이 아니고, 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게 맞는 말인지, 맞는 말인지에 대한, 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신뢰성은 뭐, 논문을 제시한다던가, 조사 자료를 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지금 정치자 투는 시간표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이거는 신뢰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청취자 3은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였다. 이용하기 힘든 시간 기간은 우리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였다. 이 부분은 뭐, 강조된 의도 그런 게 없습니다. 맞죠?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됐다. 뭐, 있으면 편하다. 이런 게 강조됐으면 어,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했으면 하지만 빠졌으면은 이제 강조된 의도를 추론했다고 할수 있겠죠. 아니지. 그냥 이렇게 청취자 3은 이렇게 돼야지. 너무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어, 이, 유익한 점만 제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겠죠. 자. 청취자 1과 3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했다. 3이 아니고 2조 2 자 청취자 23은 방송에 제시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그래서 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유용한지 점검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겠네요 했으니까 유용한지 점검을 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이렇게 답의 근거를 항상 다. 찾아서 이렇게 다 찾아서 줄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자기의 실력이 늡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막어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백날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기응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시범사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터는 뭐가 시작된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피동접사 되다. 되다. 되다를 통해서 어, 시범사업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자, 사전체험단을 대상으로 운영된, 운영되었다. 그러면 주체가 아니고, 사, 사전체험단을 대상으로 했잖아. 그러면 대상이죠. 그래서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운영한 주체가 아니고, 어, 운영한 객체, 객체, 대상이 되겠죠. 대상.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격조사 에 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자율주행 기술 향상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 수준 향상이 활용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 그래서 목적이 기술 수준 향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뭐 A를 통해서 여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의존명사모 만큼을 활용, 사용하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해서 평가를 받은 만큼 했으니까 기대가 커진다 했으니까는 기대감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니까 어, 기대감의 근거가 될수 있겠죠. 자 보조사 도 도를 활용해서 어,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주, 지역 주민 중사정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도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 확대 될 것이다. 돈은 이제 포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확대될 것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보조사 돈은 포함 그리고 만큼은 어떤 근거, 근거가 될수 있고 애는 목적 그 다음에 대단은 객체 대상 보조사부터는 시작된 시점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는 방송사 홈페이지 화면이다 자 나을, 나와 보기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서 언급된 시범사업 성과가 보기에서는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다 자 자막 어, 성과 10.5km 노선 연장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의 성과입니까? 시범사업의 성과는 뭐였어? 시범사업의 성과는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 향상에 대한 어, 자유를 많이 모았다 정보를 많이 모았다라는 게 시범사업의 성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는 거니까 어, 1번이 정답입니다 맞죠? 자 나에서 급된 노선정보가 보기에서 시각기호로 표시된 지도로, 지도로 보충되고 있다 여기 시각기호가 나타나 있죠 자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에서 비언어적표현과 함께 지시되고 있다 여기 어, 손짓하는 거 보이죠 비언어적표현이라는 거는 손짓, 몸짓, 뭐 윙크, 표정 이런 것들입니다 반언어적표현은 뭐야? 반언어적표현은 세미, 세미, 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억양, 억양, 고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리 크기, 이런 것들이, 어, 반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비 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다. 반 언어적 인 표현은 어, 언어적 표현을 하는데 부차적으로 활용되는 것들. 자, 그 사실은 또 알고 있어야겠죠. 이제 고3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어, 맞고 맞고 자 나에서 언급된 사전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에서는 실시간 채팅장에, 채팅창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맞죠 나에서 언급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에서는 다시 보기 하이퍼, 하이퍼링크 자 지난 방송 다시 보기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어, 제그 동영상의 끝에도 하이퍼링크로 어, 지난 영상이 링크가 되어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 40번부터 43번까지 한번 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매체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틀리면 안돼 근데 틀리는 친구들왜 틀리는 거야 답의 근거를 분명하게 찾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극히 상식선 상식선에서 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답의 근거만 제대로 찾는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줄여 나가신다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